네 현재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법제처의 국가본명정보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시행 예, <웃음> 예정인 법령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 어떤 법인지를 우리가 신구법 비교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으로 2020년 12월 29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좌측의 이 법입니다. 우측의 법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시행 예정인 법에서는 <웃음> 이와 같이 정의에서 신설을 한 내용이 소비기한이라는 정의를 소비기한을 설정을 합니다. 소비기한이라는 것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섭취하여도 안전의 이상이 없는 기한. 이렇게 소비기한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존에 있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소비기한으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유통기한이 아니고 현재는 유통기한이 적용이 됩니다만 앞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라는 용어가 없고 소비기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을 겁니다. 여기에 소비기한이라는 것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섭취하여도 안전의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웃음>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을 여러분들의 책에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목적 정의는 명확하게 표시하고 가자. 자, 목적은 이 법은 식품 등에 의해서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해서 누구를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목적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조 정의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를 나가자. 표시라는 것이 무엇이고 영양 표시, 그다음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자, 각각에 대한 법의 정의를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만 7808호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 1380호 2021년 1월 5일 일부 개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시행 2021년 5월 27일 총리령 제1701호 2021년 5월 27일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표시 에란 식품, 식품첨가물, 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계, 식품 등 이라한다 및 이를 넣거나 사는 것, 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 의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 양등영역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보셨듯이 예, 법률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표시 기준으로서는 표시 기준으로서는 244. 탈식품형 양관계법 표시 기준을 식품 등에는 다음각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단서 조건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표시할 수 있다. 자, 1.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식품 또는 축산물. 자, 내용가, 제품명, 내용량, 그러니까 안에 담고 있는 양및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라,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기록해야 을됩니다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마, 그 밖의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이나 식품청감을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 제3항에, 제1항에, 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 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위반한 식품을, 표시 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소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을 몇 등분해서 나누어서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자 표시 그다음 규칙 별표 2에 보시면 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표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는 알륜대 이 가금류만 해당됩니다. 그다음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자, 이 아황산류를 첨가했을 때 최종 제품이 1kg 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조개류에 굴, 전복, 홍합도 포함을 합니다. 그다음, 잣. 자, 여기에 언급된 엘러지 유발 물질들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 글루텐을 표시를 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무글루텐이라는 표시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 밀, 호밀, 보리, 귀리 등 이들 교배종, 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kg당 20mg 이하 1kg당 20mg 20ppm 해당되는 1kg당 20mg 이하 식품에는 식품에는 글루텐이 없다는 무글루텐 표시를 할수 있다. 그 다음, 밀, 호밀, 보리, 귀리 등 이들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료를 사용해서 1kg당 20mg 이하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글루텐 이렇게 표시 가능하다. 그 얘기고요. 제5조 영양표시입니다. <웃음> 자,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무엇이냐? 자, 영양 표시 식품 대상은, 자, 레, 가, 레토르트 식품입니다. 레토르트, 레토르트, 우리가 많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것은 이겁니다. 조리, 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서 밀봉하고요,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그는데 축산물은 제외합니다. 자, 레토르트 식품. 그 다음, 나. 과자류 중에 과자 캔디, 빙과류 중에 빙과 아이스크림류, 그 다음 빵류 및 만두류, 코코아 가공품 및 초콜릿류, 자, 여기 핑크색은 더 추가된 항목이다. 보시면 되고요. 잼류, 식용유지류, 자, 식용유지류에 동물성 유지류, 그 다음에 식물, 식용 유지 가공품 중에 뭐 보조 치즈나 뭐 식물성 크림 기타 식용 유지 가공품은 제외를 한다. 이렇게 면육다음 음료류, 음료류 중에 자 다류와 커피 중에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음료류에 그다음 특수 용도 식품 어육 가공품 중 어육 소시지, 적석식품, 편의식품류 중 적석식품 섭취 및 적석조리 식품에 대해서는 적석조리 식품의 식품, 그 다음에 장류 장류에서 특히 자 여기 보시면 한식 매주, 한식 된장, 청국장, 한식 및 한식 매주를 이용한 한식 간장은 제외한다. 장류에서 한식 간장류는 제외한다. 시리얼류, 유가공품 중에 우유류, 가공품류, 발효유, 분유류, 치즈류, 식육 가공품 중 햄류, 소세지류, 건강기능식품, 감옥에서 넘어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 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자, 이렇게 해서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을 살펴봤습니다. 영양 표시. 그다음. 자, 제 1항에 따른 영양 표시가 없거나 제 2항에 따른 표시 방법을 위반한 식품. 이걸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영양 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규칙 육조의 영양 표시에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을 살펴볼게요. 자, 열량. 나트륨량 한수화물, 당류 자, 당류에서 당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를 말합니다. 만약에 캡슐, 정제, 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를 한다. 그 다음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양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10번, 영양 표시나 영양 강조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1의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향에 따라서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는 다음 각호상을 표시해 해야 합니다 자, 영양 성분 명칭. 그다음 함량. 함량. 그다음 함량을 하루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해야 합니다. 그다음 1 1항에서 3항까지 규정 사항 외에 어떤 영양 성분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다음, 나트륨 함량 표시 방법이 규칙 제7조에 법제 6조 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식품이란 다음 각호의 식품을 말한다. 나트륨 표시를 해야 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은 <웃음> 자,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에 유탕면 그러니까 기름에 튀긴 면입니다. 그다음에 국수 또는 냉면 그 다음에 즉석 섭취식품 중에 햄버거 및 샌드위치, 나트륨 함량 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광고 기준 마찬가지. 식품을 광고할 때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나와있는 광고기준을 준수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 제8조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이랑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안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질병의 예방치료의 효능이 있다. 이렇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2.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해서도 안 됩니다. 다.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인 우려로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4.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하면 안 됩니다.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나 안 됩니다.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 제품을 비방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7.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을,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비부당하게 비교 표시하는 광고 안됩니다. 8번 사행성을,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없난 표현을 사용해서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 당연히 안됩니다. 그 다음 제10조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사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광고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제1항 혹은 각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영에, 시행령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이 다시 말해서, 금지된, 금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한번 보세요. 자, 1번,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자, 이런, 이런, 이런 것들 하면 되지 않는다. 금지 사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보시도록 하시고. 자, 5번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목의 표시 또는 광고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다음 제구제오 시면은요. <웃음> 자 여기에 별표 일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가 아닌 것을 시행령에서 광고가 가능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특수 의료 용도 등. 그이 식품의 섭취 대상자의 질병면 질병명 및 영양 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는 다시 말해서 영양 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그러니까 특수 의료 용도 식품에서 말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식약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정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질병을 어떤 치료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가능하다. 다음, 4. 질병 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당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는 표현을 변기한 표시 광고는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 6.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가능하다. 그다음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산부, 수유부,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내용은 표시, 광고 가능합니다. 8번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작기, 임신, 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 지금 치료, 이렇게 아니고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가능하다. 5번 식품학 등 해당 분야 문헌을 이용해서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요.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어리를 명시하는 표시 광고는 가능합니다. 10번.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 9번,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허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제 구조에 들어오면요.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했는 자는 자기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서 실증, 실제로 실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항에 와서 만약에 식약처장은 위에 식품등 표시 광고가 제8조 1항에 위반할 경우에 해당 식품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 등에 등을 광고한 자에게, 광고한 자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만약에 자, 이런 표시 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은 자율심의기구 식품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 광고에 대해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 기관 또는 단체 이거 자율심의기구라고 부르고 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심의 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59조 1항에 따르는 동업자 조합이 이런 자율심의 기구를 이제 갖출 수도 있, 있고요. 64조 1항의 식품위생법의 한국식품산업협회라든지 건강기능식품 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서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자 이런 자율심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규칙 제10조에 표시 또는 광고심의 대상 식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율심의. 기구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 1. 특수용도 식품입니다. 영아, 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해서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 즉 특수용도 식품에 대해서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해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